자 예.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아 어, 기독자유통일당 어, 당원 여러분 자또 어, 또 돌아왔습니다 이오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보금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씨매스클럽 떠 어, 돌아왔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자, 신동부 제동님 제 오셨는데 <웃음> 예, 예. 참 예. 우리가 좋은 예. 예,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웃음> 예, 예.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실 예, 겁니다. 예. 예. 예. 그 오늘 제목이요. 예. 한미연합훈련을 북한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어, 음. 물음표입니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뭐 문재인 정권이 북한한테 물어보고 한번 연합훈련 하겠다 뭐어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그그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그게 대통령 이 지난번 신년 기자 회견에서 그 예예 기자 질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예예 연합훈련을 예예 그러니까 예예 아 북한한테 물어보겠다는데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연합훈련이 제가 알기로 3월 8일부터가 그래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예예 예예 어 6일 그게 그러니까 그 시작이에요. 예예. 근데 그동안 저 기자회견한 지가 벌써 2, 2주가 지났죠? 그동안 물어본지나그 궁금해. 예예. 물어봤는지. 예. 아니면 물어봤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웃음> 그기에 대한 전 결과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예예. 연합훈련은 코앞이 지금 왔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이거 안 사실 이거 우리 연합훈련 해도 됩니까? 안안 안 됩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이적제 아닙니까? 정보제적이 이적제. 예. 예. 예. 아니 사실 이제 자회견 여기서 대한민국의 군사 시설들을 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예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예예. 이게 형법에 나오는 군사시설 사용금지 적적입니다 96조 형법 96조에 예. 그러면 이게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습니다 아 사형하고 에이. 무기죄밖에 없는 죄를 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람, 사람,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삶은 소대가리 네, 대통, 저쪽에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웃음>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존재가 네. 대한민국의 주권 주권자 국군 통수권자가 네. 국군 통수권을 정은이한테 갖다 바친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정은이한테 물어보고 나서 대한민국 군대 훈련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예, 이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군사시설 사용. 아, 이게 예, 한마디로 우리 우리의 군사 행동을. 맞습니다. 예. 적자한테 물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건 완전히 이적형이지. 일반 이적죄도 해당되고요. 여적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군에 여적죄라는 게 한국 있잖아요. 예, 예. 그 사행밖에 없다면서요. 여적죄는 예, 예. 예. 이제 에, 적국과 합세하여 전쟁을 이렇게 유치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군사연합훈련을 네. 적국과 그니까 직국 직장에다 물어봐야 겠다 그럼 합시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유적죄야 이건 그냥 아니, 윤석열 저 검찰총장 뭐하세요? 바로에지짐 외워버리세요 그냥. 아니 지난번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웃음> 여기유적죄로그다 아. 고소를 고발을 했는데 그 윤석 아저 저, 저, 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다 뭉개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이제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 나오자마자 예, 예, 예. 예, 문재인하고 이두 국방부 장관 예. 예, 이적죄로 고발을 했더니 계속 들고 있다가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짤려고 하다가 수사할까봐 못 잘랐습니다 아. 그러더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발령 나자마자 아. 이성윤이 가 그냥 각각 처리해버렸습니다 아. 있 그런데 연합 훈련 하면 참 기억이 참 많은데요. 예. 제가 1977년에 상을 졸업해서 예. 인간에 서 이제 첫으로 탄배가 예. 구축함 충북함이라고요. 아, 예. 구호함 옛날 디디 아. 디디 구호함. 그런데 예. 예. 구호함 제가 중시간으로 이제 발이 나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첫 훈련이 하미연합 훈련이야. 네. 그때는 팀 스프레트야. 팀 네, 스프레트. 팀 스프레트. 네. 그때, 그때가 77년도니까 네. 팀 스프레트 77인가 그래요. 네. 야그 훈련하기 전에 일, 한 열흘 내내 막 전보로 네. 네. 그저저 텔레타이프로요. 네. 그 영문 정보가 쏟아지는데. 옛날에 텔렉스로. <웃음> 그전보 <전부> 번역해야지. <웃음> 그나마 <그냥 막> 그때 삼성학교 <웃음> 가지장비도 교육해야죠. 네. 감장님 파일, 뭐, 이렇 만들어야죠. 뭐. 예. 또, 예. 또, 회의 가야죠. 예. 그다 이제, 미국 백가 이제 들어와. 예. 그러면, 계속 출항 전 회의를 해. 또 회의를 또 어. 해야죠. 예. 어? 그게, 이게, 저, 신임 소위가요. 머리가 쭉쭉쩝쩝 예. 이게 막, 영어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아, 예. 예.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훈련이 나가면 안전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거, 막, 긴박하게. 그, 주야 구분 없이 막훈련 시작 지는 데거든. 예. 한밤 중에, 예. 예를 들면 한밤 중에. 24시간 언제 할지 모르네요. 그리시죠. 스케줄이. 그런데 어. 막, 계속 그, 프라이테크, 네. 프라이머리 택티컬, 뭐, 이게, 통신기가요. 네. 주파수가 달리 하는 게 막, 그, 용도별로, 함교, 네. 그 다음에 전투정보실, 이런데, <목소리> 다움기이고 리모트래. 그걸 내가 다 해야 돼. 통신관이 다 해야죠. <목소리> 네. 래가지고 이제 통신 수술을 백 가지 고 하는데 막 그다음 항공기 내 그저 동작하는 거 하고도 간증간에 그 기동하는 뭐 그저 망 음. 이런 게다 있잖아요. 네. 전영어로나오잖아요 <목소리> 뭐 네. 진술신호가. 근데 그 잘못 다 해석하면요. 백끼리 야간에 충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오른쪽으로 전부 일제히 했는데 혼자 잘못 따라가도 왼쪽으로 틀었다. <목소리> 함정 기동 훈련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웃음> 근데 그... 어, 하... 하... 하... 하... 그러면... 아... 저... 해상... 그... 공수급 훈련이 있어요. 네. 실제 기름을 받아 미국은 엄청나게 막... 보급선하고 이제... 이, 이... 함정끼리 이제 라인을 쏘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유 조선이... 네. 저는 이제... 처음 인간에 넣어가지고 네. 처음 훈련이니까 네. 유조선이 엄청 크더라고 네, 네. 그것도 우리배도 저 미국에서 인수받은 구축함이거든요 예. 제법 큰데 아, 아. 대한민국에서는 그, 그 배가 기암이었어요 기암 아. 플래그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군 저... 한국 해군 지휘부가 다 타고 나간다니까 아. 우리 배에 예. 그게 지암이란 말이에요 지암 플래그십이라고 예. 근데 그게 이 유조선에 우리가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유로 봤는데요 예. 오른쪽에 뭐가지미 항공에 딱 붙는다 <웃음> 최척이 네. 동시에 자, 가면서 야간에 신나에 네. 아. 침눈 유지하려고 배의 네. 간격을요. 한 70야드? 예. 네. 100m도 아, 안 된단 네. 말이에요. 네. 요 굉장히 가막무리를 한 시간 두 시간 크게 가면서 급유를급유를 받는 거야. 네. 기름 을 그러면 그, 그 그러면 맨 오른쪽에 저기 항공모함 10만 톤짜리가 떠 있고 어,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 가운데, 가운데 유선 유선 있고 유조선 미국, 미국 군수 지원함이 있고. 네. 어. 그리고이쪽에 우리, 우리 배는 톤수가 작았을까니까. 우리는 톡 3천 톤급. 아, 구추만. 완전히 그러면매미처이 10만 톤급 항공망. 예. 중간에 있는 배는 그것도 한 10만 톤급 유조선. 예. 우리는 이제 3천 톤급 구이가 <웃음> 매미처럼 붙어 가지고 이러하는데. <이렇게> 예. <웃음> 자, 왜,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웃음> 분이왜 중요하냐면요. 예. 한 분기 거래 일을 가는 분이 끝나잖아요. 예. 가, 가, 끝나고 돌아서 또 사육 이거 예. 그 액션 리뷰를 해요. 예. 그래 촥 분석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한달 동안 그 향관이요. 예. 정박중 훈련 예. 그 예. 실제 항해중에 훈련 예. 딱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예. 아 자신감이. 아, 다음 훈련.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했다니까. 예. 그때는 연합훈련을 아...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예. 그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매 그런데 예. 우리 익명으로 태권도 예. 태권도 훈련이라고 아, 했어요. 태권도. 그러니까 아. 그 훈련을 매 분기마다 하는데 예. 한번 딱 하니까 예. 그때 막 아. 쓰는 그 동신일치잖아요. 아. 예. <웃음> 예. 전부 다 내가 뽑아가지고 중복 아. 안 되게. 예. 다음 훈련할 때는 다잘 외우는 거예요 아... 딱 신호만 오면 막그 ATP라고 그 전술교육을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예, 예. 바로 그냥 보호를 하는 거야 갑자기 예. 무슨 예비 신호 나오면서 기동 몇, 몇 아... 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자신감이 예. 그만큼 내 개인 역량이 음. 엄청나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함정들 하고 하면 은수신로부터가지고 뭐 전부 다 이거를 아, 얘기를... 그거를 한번 하고 나면 자신감이 한번 하니까 그래. 그게 우리 때는 그 아, 태권도 1단이라 그래 한미연합훈련을 예. 한번 격해본 장면은 아, 태권도 1단? 일단, <웃음> 일단 땄다니까 그러면은 훨씬 쉽잖아요 아, 예. 그 다음 훈련부터는 근데 제가 그 구축함 충북함에 예. 구호함에 예. 통신함을요 예. 다음에 5월달까지 했죠 아,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연합훈련에 급여가 예. 기함으로 참가했다고 아, 한국에는 그러니까 예. 다섯 분을 했잖아요, 다섯 분을. 태권도 예. 5단을. 5단이에요, 5단. 야... 이거는요, 다음에 다른 배가 발리 나가는데요. 게임이 안 돼요. 아... 그한 번도 안 해본 장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아... 대화도 안 돼. 예. 수준이 제 수준이요. 이만큼 높아져 있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미국 워칼리지. 아, 그러니까 미국 장교들 만나서 예. 뭐 대화하는 것도 별, 별 예. 두려움이 없고. 예, 예. 어, 콩그리시다도. 예. 그, <웃음> 그, 그런 게그 자신감이 생긴 맞습니다. 거야. 훈련이. 네. 그만큼 이게 연합을 중요한 음. 거예요. 그게 전시회, 실제 전시회는 말이에요. 예. 이걸 피를, 저, 저, 안을, 도 하는 거야. 아, 우리 시키 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 그렇게 평소에 숙달이 안 되려면요. 야간에. 음, 맞습니다. 강공화, 뭐, 같이, 유루속도 못해. 기름도 못 받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게, 이 훈련이라는 거는 전쟁의 연습이지 않습니까? 예. 실전을 대비한 연습인데, 당연하죠. 실전을 대비해서 연습한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 이수성능이지 않습 그게 그 팀워크, 저도 예, 팀워크 형성이 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대... 우리, 지금, 우리 고영일 대표님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44기입니다. 졸업하시고 해군 중위로 제대하셨죠. 그 참수리. 네, 참수리 맞추십니까? 부장으로 제, 2년. 어, 제동님은30몇 년? 해, 36년. 36년. 한학 교관에서 36년인데 인간호회 32년이. 네, 네 맞추고, 10, 에, 저는 이제 한국 해양대학교 어저 항해학과 5 3기입 그러니까 그래서 시맨스 네. 클럽입니다. 바다 상아들.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에, 그러니까 지금 이후 훈련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대의 전투 능력, 전술 이해 능력 이거를 다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없애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번에 하는 훈련은 그 네. 어, 다음 주부터 하는 훈련 있잖아요. 예예. 이거는요. 실제 기동 훈련이 아니에요. FTX 아니고 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아, 게임 식으로 하는 예. 거예요. 그데 이거는 사실은 훈련 효과가 실제 기동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몸으로 체득해서 예. 오는 거 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진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훈련까지 대통이 네. 뭐. 북한에다 물어보고 네. 가야 되는 거 이거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정부를 정신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한국은 완전 전력을 갖다가. 음. 다 그냥 말살시키겠다는 예,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서해에서 예. 이 한미 기동훈련을 서해에서 만약에 해군 함정끼리 와서 예. 항모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예. 사실은 중공이 음. 모든 아. 서해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서해죠, 예. 중국의 동해안이 되죠. 예. 동해안 중국에 있는 모든 사사지 훑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 이 등소평이나 모택동이가 이제 특히, 미중수교할 때, 음. 서해 서해 항모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아. 요거를 그때 강조했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서해에 우리가 한미 기동 함대가 들어와 있으면, 예. 이거를 정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 자체가 전쟁 억지력인 거예요. 아. 그,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형 음. 그, 지금, 그, 일도련, 그, 중국이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해가지고, 뭐, 한국은 뿐만 아니라,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자기들 받으라고 하니까. 제2도련선은 일본까지. 어, 그니까, 네. 어, 그니까, 야, 이거는 우리를 이제 침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음. 우리가, 그러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항모 전단을 갖다가, 제주도에다 유치를, 미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거죠, 제주도에. 음. 우리가, 해, 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하나 그냥, 별도로 하나 딱 지어주고 미국한테 야 우리가 지어줄테니까 음. 항공모함 전단을 통째로 옮겨 그렇게 하고 뭐정 안되면은 또 저기 뭐야 서해안에 군산에도 하나 더 지어주고 그러면은 우리 해군한테 야 들어가도 되냐 안되냐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지 군산을 들어가든 제주를 들어가든 미 한국 마음이 서열을 해주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에 저 일본에 있는 미 해군기지 가두개가 예. 있잖아요. 사쉐보. 요코스카라는 거 동경만 쪽으로, 예. 그 일본 남부 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세보는 서류부 예. 땅있어 예. 예. 예. 예. 예. 우리나라 쪽에 있다고, 예. 사, 사세보. 그치. 근데 사세보는 우리나라 훨씬 정교하게 용이하겠죠, 빨리. 예. 근데 제주도 있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은, 미국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왜냐면, 근데, 예. 원래 지금 제주 해군 기지가, 제가 그거 잘, 잘 하는데, 음. 옛날에 내가 참모 총장 수행보관했거든, 대인대. 그리고 예, 예. 내가, 내가, 총장님한테 뭐 휴일에도 보고하는 게 있어요. 오프로가시고정 예. 예, 예. 작전 요약해서 내가 수행보관 예. 항상 24시간, 360일 있으니까, 음. 어? 음. 제주 하순항에 말이야. 예. 중국 어선이 수백 씩와 있다는 거야. 아, 예. 우리가 한중 수기때전에 예. 그때 예. 그때가 1982년도에요. 예. 왜 하순항에 그런 게 매번 폭풍이 온다든가 하면은 하순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하순항이 그런 게 그게 입지 조건이 좋은가. 아. 그래서 예. 해군에서 제주 해군 기지를 처음에 구상할 을때 예. 그게 몇 년도냐면요, 1994년에. 예. 제가 이제 합동참모본부 어, 전략본부 예. 전략기획본부에전력기획과에 근무를 했어요. 중령 예. 예. 때 예. 거기에 매 오개는 그, 그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만들어요. 그게 음. 군사력 소요를 거기다태우거든요 예. 기획서에 예. 거기에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15년 틈에 장기 전략서가 있다고. 예. 근데 그 작업이 내가 깊이 관여를 했어요. 근데 예. 제일 처음에 1994년도에 예. 9500합동전략복표 기획서에 예. 해군, 그, 그게 들어간, 개념이 들어가요. 아, 대항전략, 대 예. 해군 하면서, 뭐 경항공 이런 개념도 약간 들어가면서, 예. KDX가 처음에 함이 놓고, 제주기지할 이야기 처음, 예. 제주 처음 예. 온다고 바시해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최소한. 예. 그, 대만 밑에 바시해배라고 있어요. 예. 예. 그, 600일이거든, 우리가. 근데 그때 이제 그 제주 기지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당연히 하순으로 딱한 거야 하순은 대에도 음, 하순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반대를 하는 거야 예. 그게 예. 돌고 돌아와 가지고 관게 강정이에요 음. 강정은 왜 그냐면은 러 국방대 내가 그 국방관리대학원장 예. 할때 역사가 있더라고 어. 강정의 그국민학 초등학생들을 매년 술로. 수확량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구경을 시켜줬어. 아, 예. 그니까, 이게 군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리고 강정마을에서는, 예. 아, 우리가 하겠다, 우리, 음. 기, 우리 마을에.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외부단체에서, 아. 자파단체에서 그한번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하순항하고 강정하고는요, 기류가 안 돼. 예, 실제로, 항, 예. 만약에 미 해군기지를 개조하여 하순해. 네, 화순항 정도 해야 그 입지 조건이 됩니다. 강경 그래. 너무 춥습니다. 예, 너무 좋아. 이번에 저 지난 예. 한, 한달 전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서 예. 그 둘레길 있잖아요. 예. 그한칸 가는데 순 일부러 그 강경말 그그칠 예. 코스인가 그래. 예. 그 근데 직접 한번 걸어봤어요 예. 처음으로 하순항 그, 예. 강경말 앞에 해군기지 앞을 지나갔다니까요. 예. 밖에서 보니까 아이고 네에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 저도 이제 왜 강정인가 저는 제주도 사람이고 해서 음, 음. 보니까 당연히 저는 화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왜냐면 화순만큼 그입저 항구 여건이 좋은데도 네. 나머지는 항구를 만들만한 여건이 안 돼요. 아, 억지로 만들면요. 억지로 방파제 싸서 억지로 만든 거고, 화순항 정도가 한국으로서좀 여건이 되는데, 만약에 미 해군 기지를 음. 유치한다면, 화순항으로. 음. 그래서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면은, 어, 이 제주도에다가 바로 미 해군 기지를 지어주겠다. 음. 어, 그러니까 미국은, 저 어, 저 국민의힘이나 뭐, 저 다른 정당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카운터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어, 한국에서 정권을 우리가 잡으면은, 제주도에도 그, 그 기지 지어주고, 뭐, 군산에도 해군기지 지어주고, 동해에도 지어주고, 원산, 저기, 뭐, 장상고, 그 신의주, 온 데다가 미군기지 다 지어줄게. 돈몇푼 하는데. 우리 한번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 그런지않습지 전단이 아니라 네. 전대급 하나만 들어와도. 그죠. 이게 뭐 사실 전쟁 억지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확보를 예.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부수육과도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죠? 예. 전단 하나는 유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제주도민들한테는 전는 예. 그게, 그, 그게 좋았죠. 그그 아니, 부산에서는 그 일주일간 그미 항공공모함 전단이 부산에 한번 들어 왔다 가면 가한 500억 정도를 쓴다 더라고요 500억 근데 상시 전단이 예. 예, 배치돼 있는 상태라면 예. 거기에 군소 그 다음에 예. 거기에 관련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 예, 국제회의 국제학교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시설 어, 박물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모전단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그, 기술 예, 기구 예. 그 다음에 수리 이런 관련 연관 산업이 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음. 이제 확대되는 거고 음. 제주도 경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 에, 기여를. 예,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제주도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주도가 음. 국제적으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그 제2의, 제2의 하와이가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관광객들이 미군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제주도오 있겠지. 어이구. 그 파워 효과 네, 엄청 네. 크죠. 예. 그, 저, 하와이한번 가보십시오. 그, 예. 저, 진주만 콜하고. 예. 그, 미 해군 기지잖아요. 예. 누가 하와이에. 유명관광지예요 평화의 섬이 아니라고 합니까? 예. 유명한 <웃음> 관광기에요. 예. 전그 예. 림팩, 제가 함장할 때. 예. 림팩 98. 예. 훈련에 제가. 아, 98년 림팩 훈련에 참가했어요. 98년도에 그 제가 참가를 했어요. 그, 뭐, 하와이에서 내가 뭐, 하와이 일대를 다 뭐, 그냥 뭐, 그것도막 규약 없이 음. 저저 훈련 하거든요 음. 한달 내내. 그 네. 림팩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 우리가 그 한미 훈련을 통해서 축적된 음. 그렇죠? 예, 네, 그 훈련 성과 때문에 림팩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해군이 림팩에 아, 네. 우리 연합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획득한 성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함장으로서 네. 림팩 훈련 갔을 때요 아, 네. 전혀 그, 그 겁나는 게 없어 <웃음> 뭐, 뭐 이렇게 저다 내가 저 이게 경험을 한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칭찬 많이 들었어요 아, 훈련하면서 아, 그리고 지금 옛날에 소위 때 네. 훈련하면서 뭐, 뭐, 항모전단이 들어오잖아요 네. 야간에 막 계속 이차감해요 아, 야간에 네. 아, 야간에 얼마나 힘을 내요 네. 근데 그 아, F-18 그 톰캣 전투기가요 F-18 혼에 물 불을 내뿜으면서 네. 야간에 막 항모 카판에서 박차고 날아가고 네. 안고 이게 막 앉을 때도 이게 마찰력 때문에, 예. 이게, 그, 푹, 케이로 걸잖아요. 예. 그거, 이거, 불빛이 착착착착 해. 예. 다 음. 보여요. 아. 그다음 이제, 우리는, 항공에서 뜬 비행기들이, 예. 전부 트래킹을 해가지고, 예. 그, 레포트를 해야 돼요. 아, 그, 정보 기점을 해서, 내가 그, 내가 그거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때. 예. 어, 레포트 잘 한다고. 어, 그러면 이제, 예. <웃음> 우리가 이제 대공전 수행 능력이 바로 어. 거기서 엄청나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 비행기가 F-14 통캣인지 F-18 호넷인지 예. 아니면 조기경보기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훈련해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통해서 얻는 거하고 실제 음. 이 우리 섭, 저 함정에서 예. 우리 레이더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이건 하는 거 땅인데 이런 능력들을 그게요. 없애버리는 모그요항모에서 네. 비행기가 막 뜨잖아요. 예예. 우리 쪽에 또 헬기도 또 밑으로 또 날아다녀. 예예. 이게 그그공룡 통제를 그래가지고 예예. 고도 분리를 해야 돼. 예예. 왜냐면 아공기이충분한다니까 비행기가. 아, 그래서 우리 뭐 어, S2기는 뭐 우리 P3차리는 예. 고도 뭐 2,000을 유지하고 말이야. 뭐 그때 다다다 고도를 분리해가지고 아, 예. 이거를 음부다 그저 항공 통제 아니. 통제를 한다니까요. 예, 예. 그연합운을 하면서 막 비행기가 수십대가 위에 돌아다니 이거는 한국군 장교가 딱컨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얼마나 능력이... 능력이... 만약에 이게 돼야지만 네. 우리가 항모전단 운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당연하 예. 이게. 근데 그거 안하면 네. 네.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중국 해군 같은 게 그렇잖아요. 네. 현재 중국, 중국 해군이 네. 뭐라우닝함하뭐 항모 세치기 있잖아요. 흑계비야. 예. 운용이 안 되는. 야간 응. 착함 훈련을 할 수, 하지도 옷 못하고 옷 능력도 안 되고. 아, 아, 예그 다음에 어, 벌써 그한몇대 떨어졌죠. 예예. 추락을 많이 했니다 추락을 많이 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그, 그 엄청 많이 떨어지다 예. 또. 근해에서만 작전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차면 근해 예, 비행장으로 가서 착륙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미 해군도 그렇고요. 예. 일본 그. 옛날 그 2차 대전 때, 미에 해군하고 평양이할 때, 항무가 예, 예. 일본이 더 많았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두 해군이 다, 항무 건 초기에, 운영 초기는요 예. 시행차가 엄청 많았어요. 예. 수백 대를, 수백 대를 착한 훈련 하면서 바다에 꼬라봐야 되죠. 아, 그러니까. 수백 대? 예. 일본은 뭐 수백 대? 일본도빅김갑판이라고 예, 빚김, 아, 있어요. 예. 예. 보면 우리 항공모함이 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예. 좌우각 대칭이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빅김가판이라는 건데 예. 이제 이륙하는 그 활주로하고 착함하로는 활주로가 달라요. 예. 근데이 부분이 일본군은 그게 안돼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런 부분 음, 아. 일본 항모는 그게 안돼 있었고 미 해군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 항모를 네. 그렇게 안전한 것지만 운용하려면은요 예. 엄청난 그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축적돼 가지고 지금 운용 노하우가 그 예. 쌓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중국은 그못 해요. 에이. 그 미군이 별로 그 그래, 중국 항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에이, 이유가 우위도 많이냐 이거야죠. 제, 제 동료 사실은 우리가 이지스급 함정 가지고 중국 항모하고 부딪혀도 뭐 순식간에 우리가 이긴다고 저는. 제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좀, 좀, 좀 <웃음> 제가 좀 뻥치 가지고요. 제가 강연을 한저몇년 한 전에 에이. 서울대 트루스포럼에서 강연해달라고요. 강연하면서 제 옛날 경험하고 쭉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요. 내한테 구축함 한 층만 딱 줘라. 네. 북계 해군을, 어? 저, 저, 3일 내에 다전멸시켜버리겠다 네, 그랬어요. 네. 자신있다는 근데 중국 해군은요, 네. 내한테 이지삼 한 층만 줘라. 이거 네. 미, 국미 해군에, 그, 그, 라스트십이라는 그 연속 거기 있다 보면요. 네, 예, 예. 어? 아, 라스트십 있어요. 예. 그게 저, 저, 저, 저, 저, 영화 저, 영화 저 모델이 이지삼이 이집, 계속 모아. <웃음> 이지삼. <이집섬. 웃음> <웃음> 근데 이지스 한층만 주면요 예. 내 중국은 다 개밀식 예. 3일 내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중국이 이지스 자신있어 나는 전쟁이 많으니 이지스급 라 주장하는 함정들도 예. 껍데기만 그 이제 예. 예. 그렇게 돼있지 사실 그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예. 실질적으로 서방에서 얘기하는 이지스급의 예. 이런거는 아니라고 예. 다 외형만 찍어내고 예.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 함정이 예. 중간에서 해상에서 정지해서 예. 예, 턱보트로 끌고 가고 이런 애들이 뭐, 뭐 물도 항의 중에 물도 질질 세고 하다가 시기에 짝퉁 짝퉁 이지상. <웃음> 예. <웃음> 자, 우리는 어쨌든간에 제2의 이순신 장군 우리 저그심동호제동님이계셔 가지고 되게 든든합니다. <웃음> 오늘 또 <웃음> 장시간에 이 이야기 말씀 나눠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홈페이지 그기독자의통일당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kltp.kr인데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멋있게 저희가 잘 꾸며놨어요. 성상훈 이후 홍보위원장님이 이거 만든다고 정말 비싼 코피 쌍코피 여러 번 흘렸습니다. 네, 너무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예, 네. 예, 예, 제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결국 국가 리드십 문제거든요. 예, 예. 지금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통치하에 국가 리드십 예. 이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예. 어 그리고 유직행하고 막. 이게 국가 리드십을 예. 뭐 기독자의 통일단뭐좀 방어나이지만은. 어떤, 그, 자유 외국 세력이, 그, 하더라도, 예. 바로 쉬어야 돼요. 음. 좀, 음. 제발 좀, 정직하게. 예, 예. 그럼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 받아와서, 우리, 예, 예. 강력한 대한민국 군대를, 예. 예 다시금, 재창설하는, 어,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국의, 우리, 저, 관리분들, 정보기관이나, 뭐, 국무부나 관리분들, 기속자유통일당이, 어, 집권을 하면은, 화순항에다가 그미 해군기지 하나 어, 지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전단 운영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요... 시설로 예. 럭셔리하게 자리야 되겠습니다. 요, 요코스카에 있는 미군 칠함들을 통째로 그냥 가, 갖고 와버리죠. 뭐. 아, 와버리면 가장 좋고요. 예, 예. 예. 뭐, 안 되면 뭐 서해안에다가 뭐 군산에도 하나 지어드리고 뭐 올라가면서 줄줄이 지어드리면 되죠. 뭐. <웃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